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2 0 2 1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 모금액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. 군은 나눔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희망2 0 2 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습니다. 모금액은 7억 6 0 0여만 원으로 당초 3억 원이었던 목표액을 무려 235% 초과 달성하며 역대 캠페인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3,600여만 원이 많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. 울진군은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을 주축으로 8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가두모금을 펼쳐 전 국민이 지역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. 군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 줄서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뜨거워진 나눔의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. 모금된 성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지원, 명절 위문 등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대상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망설임 없이 모금에 나서는 국민들의 모습에 감동하였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모금된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